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손님 중에 궁합보러 뭐, 뭐 이런 사람 많이 오나요? 아 어, 많죠. 어... 궁합보러 오시는 분들이 한한 네. 어, 한 40%? 어, 그리고 많구나. 네, 40% 정도. 그러면 혹시 그런 것도 볼수 있어요? 그 아빠와 딸인데 뭐 이, 이 사람들이 관계가 좀안 좋은데 뭐좀 회복이 될수 있나 뭐 이런 것도 볼수있다보요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사연자의 그 사이인데 네네네 네. 아빠와 딸 사이에 이제 뭐 불화가 생겼는데 네네네 네. 과연 어떻게 해야 좀 회복이 아, 가능할지 네. 네. 네. 네. 네. 자 남자 아빠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네. 그 방을 조금만 살살 흔들어주세요, 사무실 <웃음> <웃음> 네. 네네네. 근데 사이가 안좋다고 했잖아. 네네네. 근데 지금 둘이를 놓고 보면 네네네. 사이가 나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아 그래요? 어. 사이가 굉장히 돈득해아 그래요? 어. 남자가 여자를 감싸고 있잖아. 아 그런.. 아. 어, 그렇지. 남자가 여자를 감싸고 있잖아. 아. 보호를 해주고 있고. 오. 보호를 해주고 있는건데. 이거는 궁합이 저 궁합이, 궁합보다도 사이가 안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아, 실질적으로 좋나요? 그러면. 좋아, 이 사람 둘이 궁합을 놓고 보면. 아, 그래요? 어, 왜냐면 남자가 여자를 안고 있잖아. 안고 있는 거는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거든. 오. 보호를 해주고 있고 감싸주고 있다 이제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 여자가 이이 이 아빠한테 네네. 아빠라고 했잖아. 네네. 아빠한테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야. 오. 보호를 받고 있다 이제 하면은 이 사람이 있잖아. 어 뭐든지 기대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 아 그래요? 그렇지. 여기도? 이거는 궁합이. 뭐 사이가 안 좋은 궁합은 아니야. 아 그래요? 애틋한 궁합이잖아. 애틋한 궁합. 그렇지, 애틋한 궁합이기 때문에, 애틋한 궁합인데 이거는 아빠와 딸 사이가 맞아? 저희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게 받았다고? 네네. 아닌데 이거 왜냐하면. 지금 둘이를 마음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네. 여자가 남자한테 기대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 마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슬퍼, 이 사람이. 왜요? 남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네네. 남의 시선에 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정신병을 앓고 있든지, 아니면 은 공황장애, 이런 불안감, 네네. 이런 게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아진짜 그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지, 그렇지? <웃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람인데, 네네네네. 이 남자가 그거를다 채워주고 있어. 감싸주고 있고, 위해주고 있고, 또 위로도 해주고 있고. 오. 어, 그런 것이니까, 둘이를 놓고 보면 궁합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야. 아 그래요? 응. 뭘 하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건데. 이이이 이, 이 인연법이 엄청 뭐, 뭔가 보면 인연법이 이, 이 엄청 오래된 인연법인데 어... 부모 자식 간이어서 그런가 오래된 인연법이야 아 그래요? 오 응. 어... 오래된 인연법이잖아 어... 그거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증이 갖고 있잖아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모든 게다 불안한 거야 어... 밖을 나가는 것도 부, 부, 불안해하고. 대문 밖이 다 불안한 사람이야. 집 안에 있어도 이 사람은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그치? 불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다 위로를 해줄수 있는 게이 남자. 다 감싸주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남자,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이거 둘, 둘이 둘 사귀는 거 아니야? 오. 오. 왜냐하면 부모지간이면 이 말이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부모지간이면 이 말이 안 나오잖아. 음. 이 남자, 가이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이 둘이는 남녀관계 음. 사이라고 봐야지. 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구 그렇지, 남녀관계 사이라고 봐야지. 어... 이거 남녀관계 아니야? 이분들, 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음. 사실 이분들은 음. 연예인이에요. 일반 사례자가 아니라 연예인이고, 음. 사실 가족이 아니라, <웃음> 가족이 아니지? 네. 그게 왜냐면 자꾸 말이 어긋나거든. 선생님 말씀대로 음. 연인이에요. 누구냐면 연인? 홍상수 감독이랑 김민희 씨예요. <웃음> 아, 그렇게 자꾸 말이 어긋나 이게 딸 아빠와 딸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그 홍상수랑 많이, 김민희 씨 아세요? TV에서는 많이 봤죠. 그쵸. 이분들이 꽤 오래됐어요. 그지? 오래된 인연이죠. 맞아요. 음. 8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음. 이제 최근에도. 이제 나란히 영화제에 나와 가지고 아직도 그 좋은 사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 둘이 관계를 놓고 보잖아 이 남자가 여자를 다 안고 있어 음. 보호를 하고 있는 거야 음. 근데 뭐 주위의 사람들이 뭐 언론적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네네. 실질적으로 어, 안 좋은 관계자, 불륜의 관계이고, 네네네. 뭐,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네네. 근데 시선이란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갖고 있지만, 음.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다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그치? 네네네. 근데 이 둘이 관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애틋해. 오. 굉장히 애틋해. 음. 어저 응. 근데 선생님 그게 남들이 뭐 돌을 던지고 초를 치고 뭐 깽판을 놓고 나쁜 년이다 나쁜 놈이다 뭐어 싸가지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하잖아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근데 그 말들 보다도 이 둘이를 놓고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 둘이를 놓고 딱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둘이는 애들데 선생님 그 손님 중에도 이 정도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궁합이 있었나 아, 어, 있지. 아, 그래요? 아, 그럼. 있지. 그분들도 잘사잘 사서...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어. 어... 정말로 이렇게 딱 만나면, 아, 어, 저 정말 어떻게 만나지? <웃음> 아, 진짜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시선은 돈 보고 만났나? 능력 보고 만나나? 이렇게 말을 우리가 왜 보편적으로 네. 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네. 근데 둘이는 보면 굉장히. 정말 오랜만에 전생에 몸 못다한 <웃음> 사랑을 이 생에서 하는 것 같이 진짜 깨뜻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 선생님 보시기에는 응.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서로 진심으로 진짜 사랑하는 것맞응 맞아 두분 다? 응 누가봐도 약간 김인씨가좀 아깝잖아요 배우 아 그렇지 그렇게네 사람들이 시선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미쳤나 이 노인네를 왜 만났냐 능력 보고 만나는 거 아니냐 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남자가 여자를 놓고 보잖아. 그지 굉장히 보호가 많아. 음. 굉장히 보호가 많아. 그럼 두 분이서 음. 뭐 음. 영화를 찍든 뭐 사업적으로 뭘 하든 그래도 잘 될까요, 이분들?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고 나서 이 네. 남자가 실질적으로 네. 좀 손해가 많아. 아, 손해가. 응. 어, 손해가 많아. 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만나므로 인해서, 이 여자를 하나를 택함으로 인해서 네네. 얻은 것보다도 이런 게더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그러면 손해가 많은 거잖아, 그렇지? 아, 손해가 많으면 이, 이 남자가 여자를 버려야 되는 거잖아, 오. 실질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안하는 거거든. 아까 내가 말했잖아, 이 남자가 이 여, 여자를 안고 있다고 오. 안고 있다는 거는 보호거든. 네네. 놓지를 않는다는 거지. 네네. 놓지를 않고 이, 이 여자를 끝까지 책임을 지는다는 뜻이거든 음... 끝까지 책임을 지고 안고 간다는 거지 이... 아픔도 안아준다는 거지 어, 되게 애틋하네요 응. 이분들 설마 자녀를 낳고 그러진 않겠지? 아, 자녀까지는 왜냐면 이 여자가 정서, 정서적으로 네네네. 엄청 불안해 아, 지금 현 상황이요? 현 상황도 그래 이 사람, 어... 이, 사람. 어... 이 사람은 정서적으로 모든 게 불안증이야. 어... 모든 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증, 대인기피증 네네네.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어... 평생 회로를 평생 같이. 응. 내가 봤을 때 여자가 배신을 하면 남자가 나아줄 수는 있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 남자는 끝까지 이 여자를 안고 갈수 있어.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는 끝까지 간다는 말씀. 음, 내가 봤을 때는 뭐 중도에 포기하고 그러진 않는 걸로 보이는데, <웃음> 어. 여자가 마음이 뭐 틀어지거나 돌변하고 그런 거는 아직은 보이지 아, 않아. 그런 건안 보인다. 음. 선생님 보시기에는 끝까지 음. 잘 음. 만나다는 말씀이죠. 음. 이 여자가 지금 남자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데, 기대고 어, 있죠. 음. 기대고 있고 의지를 하고 있죠. 선생님, 그 여자분 만나면 은 한마디 뭐 해줄 말씀이 좀 있으세요? 뭐라고 사람은 국경이 없으니까 너무 없잖아요 어, 사람은 국경이 없는 건데 네네. 진짜 실질적으로 이 여자분을 놓고 보면 네네. 참 예쁘고 예쁜 사람이거든 진짜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 따뜻함에 따뜻함에 내가 봤을 때는 넘어가는 걸로 보이거든. 아... 그 따뜻함이 왜냐하면 여자가 굉장히 외로움이 많은 사람이고 네네. 살면서 따뜻함을 한번도 가져보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아... 근데 이 사람이 뭐 챙겨주는거나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이 이 사람이 거기에 따뜻함을 가져서 내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잠시 잠깐 뭐 넘어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너무나도 이게 크게 뭐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이 여자가 계속 머무르고 머물고 머물고 머물고 이렇게 온 건데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이 여자 마음을 보면 이제는 그런 마음도 다 사라진 걸로 보여. 그래 이게 음. 제일 최근 사진이. 음. <웃음> 누가 봐도 약간. 아 그러니까 뭐. <웃음> 이해가 가세요? <웃음> 저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가지고 <웃음> <웃음> 뭐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둘 사이를 놓고 보면 마음은 이제 둘 다가 애틋해 음... 서로 간에 어, 끊을 수 없는 끈이 계속 아직은 가지고 있는 거지 끊을 수 없는 인연은 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서로가 끊을, 끊을 놓을 수가 없는 인연이 네. 우리가 쉽게 만나고 싶다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쉽게 헤어지고 싶다해서 헤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인연의 끝이 나야만이 끝이 날수 있는 것. 아, 음. 네,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뭐, 잘 만나라고 하싶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